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파워포인트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해볼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우성 잘생겼나요? 진짜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미남의 비결은 잘생긴 외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갖춰진 슬라이드입니다 왜 그렇느냐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무조건 슬라이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도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를 그냥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다가 글을 이렇게 적은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안에 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스킬은 바로 표지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기 좋은 스킬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요, 이 슬라이드 내부가 아닌 바깥쪽으로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키워주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의 원래 비율을 꼭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대각선 부분들만 키워주면됩니다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키워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와우 진짜 잘생기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사용할 만한 그런 슬라이드 디자인 방법입니다. 화면에 꽉 차게끔 이미지를 배치해 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키워주고 그다음에. 틀을 입력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찾아봅니다. 오른쪽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 크기, 원래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때는요.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검정색 바 부분을 이렇게 작게 해줍니다. 슬라이드 크기만큼. 그렇게 되면 아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 지금 이미지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구나. 어떻게 배치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는 무료 글씨체 중에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 드릴 만한 글씨체는 바로 YTN 즐거운 이야기체라고 하는 체가 있는데요. 전 이것을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잘 안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조금 어둡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살짝 만 어둡게 해주면 오른쪽 아래 떡하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어떤가요? 아까 전에 봤었던 이미지랑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바꿔볼 건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원형... 원형의 크기를 유지해주면서 키워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좀더꽉 차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차량이 진짜 침수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다시 한번 이것도 줄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텍스트를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왼쪽에 이렇게 피사체라고 하죠. 이 이미지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글씨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직사각형 도형을 오른쪽 반 정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눌러서 선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활용합니다. 여기 선형 눌러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삭제해주는데 맨왼쪽에 것도 검정색 중앙 것도 검정색 여기도 검정색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맨 왼쪽에 있는 투명도를 100%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을 한 50%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을 한 20%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왼쪽으로 더 크게 해주면 뭔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단순히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훨씬 더 텍스트가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지 세상 내용 좋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